동키뮤직 예배인도자학교 16강입니다.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제10장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함 이라는 소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교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 신령한 체험들이 나타나죠. 회개가 일어나고, 병이 났고, 예언, 또 환상, 위로, 평안, 기쁨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그분의, 그분께서 주신 복이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먼저, 1.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어,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지은 아담에게 또 찾아오셨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지만 아담은 그 임재를 피했죠. 우리 창세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가 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함이죠.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분의 임재를 특정 공간에 나타내실 수도 있고 또 숨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죄 지은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불친자들이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느끼는 불안감도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인이지만 극휴를 바라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주를 높이며 그가, 어, 그분이 가어그자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네. 원래 죄를 지면 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용서받을 만한 자들이죠 은혜 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10편 131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자들의 찬송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이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찬송을 부르면 임하시고 또, 언제든지 찬양이 있는 곳에 오시는 자동으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 그냥 CCM이나 예배곡을 아무나 부르면 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란 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임하고 죄사함을 얻었고 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각종 은사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계속 주의 임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임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자,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임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 뭐 주여 이마소서라든지 성령이 오소서, 오소서라는 가사가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잘못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하늘을 향해서 또 주님 와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10편 27편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을 죽게 말하되 여하여 호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분명히 주님은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까 찾을 필요 없다 라든지 어, 내 이름이 내 율법이나 내 법계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따로 내임재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어,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뭐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희는 날 찾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날 찾을 필요가 없다고 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임재를 또 따로 이렇게 간절히 찾으라고 하십니다. 자, 2번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환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죄악이 없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공간과 시간을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환경이라면 주님께서는 임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찬양하려는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때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성전에는 거룩함도 없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그 임재를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게 하셨죠 우리 에스겔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네, 성소를 자 성전이나 성소 교회에 주님께서 저절로 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상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증한 일을 성전 안에서 행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 이상 거룩하다고 라 여기지 않으시고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가정안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계시다면 그 어떠한 교회 건물이나 성전도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불려지며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꼭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또 거룩하고 멋있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어도 어떤 장소에서도 찬양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곳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체의 소리를 바라여 여와를 호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와를 호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와의 호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여호와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미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에 찬양함으로 그것이 거룩한 자들이 소리를 발할 때에 그제서야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나 성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합당할 때 찬양이 합당하고 그것이 거룩할 때만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감정이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지만 아쉽게도 세상에는 찬양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죠 여전히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양 결핍증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 어, 하나님께서 찬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찬양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팬이 그 가수가 공연하는 곳마다 찾아다니고 방송하는 데마다 아니면 인터뷰를 하는 데마다 막 찾아다니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호출하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악적인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0편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네 여기서 보면 은 하나님께서 찬양 너희 찬송 언제 부를래? 찬양시간 언제니? 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찬양이 그 대상이시기에 합당한, 합당하신 한합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찬양하기를 기다리시고 더 많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찬양한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찬양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들어달라고 겸손히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로 된 태, 태도와 순서의 찬양입니다. 시0편 146편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네.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께 주를 님께 향하고 주님께 손을 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반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곳을 막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찬양하며 또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그 임재 때문에 또 다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